결국 와버리셨네요 구원자님 제가 내버려도 달라고 끝까지 발버둥치기는 결국엔 이렇게 될 것을 자 각오해라. 님, 이게 무슨? 설마 말도 안 돼. 제 검에 찔리신 거예요? 어, 어째서? <웃음> 그, 그렇지만 이건 이거... 이건 전혀 제가 바라던 결과가 아니에요. <웃음> 이렇게 할 말을 바란 게 아니었어요. <웃음> 권자님, 권자님. <웃음> 이런식으로 저죄에서 해방돼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구원자님이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... 그렇게 도망쳤는데 어째서... 어째서... <웃음> <웃음> 정말로 누군가가 니네 일격을 받아들지 내가 증명했으니, 이제 나는 물러가야겠군. <웃음> 사랑하는 <웃음> 자의 희생으로 자유가 된 기분은 어떤가? 용서 못해! 용서 못해! 용서 못해! 네, 원장님 앞으로 남은 그 영원한 섬 동안 새로운 저주를 품고 살아가거라 너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<목소리> 처음이라도 누군가를 소중히 특별하게 여기게 된 순간 너는 계속해서 오늘의 악몽을 떠올릴 테니까 저주로부터 해방된 백가는 결코 잊지 못할 죄책감, 사랑이 납니